이장님 농장에서 주문한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유통기한이 되게 짧더라고요 개봉하면 3개월이래요 와, 참기름을 굳이 큰걸살 필요가 없구나 해가지고 작은 용량이 있길래 이번에 사봤는데, 진짜, 진짜 꼬수어요 제가 한식파여서 참기름 없이 못 살거든요. 저처럼 자취하시는, 혼자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거 사가지고 유통기한 안에 빨리빨리 먹고 치우는 게 낫지 싶어요. 배송비 맞출 겸 이것저것 같이 샀거든요. 개봉 안한 거는 유통기한이 한 1년까지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참기름 두 개를 샀고요. 이것저것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농장이어가지고. 사과즙을 팔길래 <웃음> 사과즙도 사봤고, 오랜만에 맛있는 참기름을 겟 해서 기분이좋습니다 배달 시킬 때 공깃밥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걸 얼려놨어요. 요럴 때 먹으려고. 점심은 무생채 비빔밥입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할인해가지고 구입한 비비고 김. 을곁들여려가지고 먹으려고요. 드라마 검은 태양을 진짜 많이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주행을 해보려고 사봤습니다. 재생. 우리 <목소리가> 원래 오늘 사용할 팩은 더마토리 프로시카 징크덤 밴드 마스크입니다. 초기 진정에 효과가 있는 초록 팩이랑 수분 에센스가 듬뿍 들어있는 파란 팩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피부 컨디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약속 때문에 화장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있었더니 많이 답답하고 또 건조하더라고요. 피부가 쎄했던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이 초록 팩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려고요. 완전 촉촉하다. 남은 국물 에센스는 두들겨가지고 흡수시켜줘요. 더마토리에서 보내주신 팩으로 1일1 팩을 하고 있는데 팩하고 나면 진짜 촉촉하더라고요. 가가지가다나 음, 혼자 가을이더라고 오늘 나씩 흥미 어컴퓨이도착 도착 제가 잘 입고 댕겼던 베지터블택 청바지인데 버뮤더 팬츠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긴 연청바지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뭔가 예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주방가에고행 잘랐거든요. 일자핏 바지를 자른 거다 보니까 이 통이 넓은 그런 반바지 느낌이 아니라 핏이 좀 되게 애매했어요. 그냥 버뮤더 팬츠를 하나 살걸그 돈이 아깝다고 잘 입고 있는 멀쩡한 바지를 잘랐다가 바지를 버렸다는 슬픈 <웃음>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웃음> 인스탁스 스퀘어 1 콜라로이드 카메라를 구입했고요. 필름 20장 추가했고요. 콜라로이드 앨범이랑 이게 액자 있는가? 아무튼 이거 두 개를 사은품으로 받았고요. 코 화이트 컬러? 약간 베이지 컬러 색깔 하나랑 그리고 하늘색이랑 오렌지 컬러가 총세 가지였는데 저는 그냥 하늘 색깔로 구입을 했어요 짜란 무게감은 약간 그냥 디카 느낌 약간 미러리스 카메라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볍고 그 환승 연애를 보는데 거기서 출연진들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요. 그거보다 가또 저도 약간 폴라로이드 감성이 또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사고 싶었는데 이 스퀘어 모델은 당근마켓 에 없어가지고 그냥 새 제품으로 샀고요. 사실 제일 사고 싶었던 건 스퀘어 말고 와이드 모델이었는데 와이드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거의 카메라 무늬가 1 k g 이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거우면 또 밖에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가벼웠던 스퀘어 모델로 구입을 했고요. 올해가 제 20대 마지막이거든요. 10월, 11월, 12월 남은 세달 동안 그래도 저를 많이 찍어보고 싶어서 마지막 20대에 제 모습을 좀 많이 남겨보고 싶어서 사긴 샀는데 손이 많이 갈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포샵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 스트랩이네요. 이건 것 같은데. 응. 어이씨 어, 깜짝이야. 저는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달아줄게. 필름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한 장에 거의 한 1200원? 13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살짝 후달달한금액대긴 한데 어쨌든 사진을 많이 찍어볼 수 있기를 바라며. 렌즈 돌리면 전원이 켜지고 또 반대로 돌리면 전원이 꺼지네요. 테스트할 겸 수름이 사진을 한장 찍어봤는데 왜 안나오지? 어? 이수름 보인다 귀여워 <웃음> 이수름 아 귀여워 이수름 <웃음> 너무 잘 나왔어 토마토리 프로아쿠아 히알던 밴드 마스크 콜라겐 주사를 맞고 나서 여기 부작용인지 얼굴에 기름이 갑작스럽게 기름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원래 지성이었다가 화장품 잘못 쓰고 하루아침에 피부 타입이 건성으로 바뀌었다가 콜라겐 주사 받고 <웃음> 다시 지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얼굴에 막 기름이 터지니까 진짜 안 나던 여드름이 한두 개씩 올라오더라고요. 제 피부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건지 중간이 없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건성 지성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차라리 지성이 나은 것 같고 콜라겐 주사의 부작용인지 뭔지 원장님한테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환승연회 마지막 날이어서 환승연회를 보려고요. 제가 밀던 커플이 성사가 안될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저두달 가까이 엄청 열심히 챙겨본 프로라서 마지막 한을 을리로 보려고요. 그렇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의 진정성을 느끼거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 많이 성장했다. 약간 이런 뭐 싶었어 엄마? 좋아? 술 밀러? 술은 잡사 봐 <웃음> 이거 먹어보자 먹어보자 술은 먹어봐 응? 먹어봐?